여러분들이 홍원니를 바디빌더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피트니스 모델, 스포츠 모델 선수 출신인 것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09년도에 머슬매니아라는 대회에서 스포츠 모델, 피트니스 모델이 처음 왔는데 어첫 대회 때 저는 출전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 1등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은 한국 최초 피트니스 모델, 스포츠 모델 대회 우승자가 홍원니죠 뿌듯합니다 <웃음> 어, 나바 대회를 14년도에 나가서 또 유니버스 대회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 선수는 147번 한국의 홍준영 선수입니다 아... 홍준현 선수는 바디빌딩에서 몸을 덮여서 스포츠 모델에 참가하신 분입니다 1등한 나바 챔피언 홍언니가 후배 챔피언들 나바 챔피언들을 보러 갑니다 피트니스 모델 선수의 생각과 운동은 또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고 또 피트니스 모델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들 피트니스 모델, 스포츠 모델 챔피언 두 명을 모셨습니다 후배님들 네, 아 반말할 거야 네, 네. <웃음> 아, 현재 나바코리아 스포츠 모델 프로 를 자격을 얻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정대진입니다 소개해보겠습니다 정대진 선수 천년도 나바쿠리아 그랑프리 스포츠모델 박성원입니다226 박상원 <목소리> 선수. <목소리> 그러면은 둘이 그. 운동을 그래도 시작했던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 육상부를 이제 시작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 전공 대학도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음. 군대 가서 헬스라는 걸 이제 제대로 접하게 되어서 피트니스탄 아마추어리그 음. 처음 나갔는데 저는 저딱 대기실에 있었을 때 음. <웃음> 옷 벗기가 창피했었어요 너무 나 혼자만 막 너무 홀쭉하고 아이들이 네. 다른 사람들이 근육량이 네. 많고 너무 그래. 몸이 좋아 보이고 해서 그래도 입상권 안에 들어서 어. 처음으로 5일이라는 성적을 얻어보고 음. 어, 재미를 느끼고 이제 어, 그렇게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음. 됐습니다 처음에 운동하면서 스포츠 모델을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딱그 음. 봤던 선수가 있어? 누구야? 그 당시에는 어. 성치현 형님이라고 어, w b 의 배포 예, 알지 그때 치현 형이 제일 진짜 인기 많았고 엄청 어. 몸도 너무 좋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일반 회사 다니는 어. 와 그래서 정말 멋있어서 음. 그때 어. 보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어, 상원이 아니고 <웃음> 아, <웃음> 아, 아 제가 제가 <웃음> 센스가 없어서 <웃음> 상원이 내심 기대했는데. 아. 아 상원이 형도 알고, 있어요. 아니, 네. 알고 성적이, 있어요 아니, 그때 성적이 안 좋았을 수도, 수도 있잖아. 아, 그때 제가 취향형 포징을 알려줬습니다. 아, 네. 아 맞다. 네. 우승했을 때잖아. 프로, 프이잖아 아, 네. 제가 현이형 그러면은, 대진이 눈에는 상원이가 뭐, 별로였던 아니, 걸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저는 이제, 잊혀진 거죠. 아, 네. 아 그러니까. 네. 어. 아, 그러면 상원이는? 저는 뭐, 어느 날 학교에서 패션쇼 같은 걸 하는데, 음. 아, 남자가 좀몸 좋은 사람이 이렇게 좀. <웃음> 와이셔츠 같은 거 음. 이렇게 좀 찢으면서 복근 같은 거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거를 자초해서 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그게 저한테 첫 무대였던 거예요. 정말 되게 컸던 강당에서했거든요 대회는 아니지만 무대에서 한건처음이에 네, 음악도 나오고 그리고 조명도 있고 거기서 이제 등장하면서 이렇게 옷을 탁 찢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여고도 오고 막 이래서. 어. 그화무성딱 들었을 때딱 소름이 돋더라고 음. 전율이 음. 아 내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난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구나 음. 트레이너를 이제 꼭 해봐야겠다 해서 음. 이제 트레이너 하기 위해서 이제 취직을 한 거죠 음. 아르바이트로 근데 이제 대회를 준비한 것도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 보고 한 거냐면 2012년도 때요 어. 승혁이 형 있잖아요 어. 하와이 지금 승혁이 형 어. 이제 호승혁 선수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피지, 스포츠 모델 피지, 피지커지, 그쵸 피지커지. 그때는 아, 스포츠 모델이었는데 스포츠 너무 멋있는 거야. 그때 테니스 라켓 딱 들고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스포츠 컨셉 이거 한 거지. 머스맨이야, 내가 그러면? 네, 머스맨. 어. 그때 보고, 와,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어. 무대 나가서. 그래서 그때 승혁이 형을 보고 대회 준비를 시작한 거죠. 어. 그때 나도 시합 나갔었는데. 네. 어디 나갔어? 나도 워트맥에 뭐 나갔었는데 10... 시 그때가 여름... 10... 10... 아 여름. <웃음> 네. 어, 나는 내 얘기 해줄거야 아니 이제 이따가 또 준비, 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아 아니야 그거 다 편집할거야 아 <웃음> 그거 다 편집할거야 이러만 다아 할거야 많은 또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피트니스 모델을 그 나가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 많을 거야. 네. 그랬을 때 피트니스 모델에서 좀, 아, 이거는 좀 중요하다. 저는 일단 가장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다이어트를 일단은. 다이어트 컨디셔닝? 네, 컨디셔닝을 제일 우선으로. 어, 오케이, 1번. 예. 대회에서 다이어트가 안 되어있으면 기본이 안 되어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대략적으로 몇 프로? 최소 5%, 예, 5, 5 이하? 예, 어, 그러면 예. 두번째 두번째는 이제 이 밸런스 밸런스 아, 전체 밸런스 예,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스포츠 모델이 맞는 어, 밸런스. 밸런스 그 다음에 세번째 연출 포징 포징 아 포징, 네. 어, 포징.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길이의 비율을 본다 비율?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비율이죠 아, 네. 아, 신체 비율 어.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스포츠 모델은 뭐 다리가 몇 위에 상체가 몇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음, 게 음.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그 비율, 음, 음. 그게 가장 첫 번째고요. 가장 그래서. 이상적인 게그 몇? 저는 상체가 5.5 대 아래가 4.5.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근육의 밸런스. 아, 근육 밸런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얼마 얼마만치의 이 사람이 근육의 밸런스가 좋은냐 이거예요. 아. 그래서 그것들이 완성되어 있으면 세 번째가 다이어트가. 나는 이탑이세개 중에 네. 얼굴 나오자았어 얼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사람의 상품성이라는 걸또 보는 게 있잖아 심사 요건에서 그렇죠. 대회마다 비율은 틀리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 맞아 어, 어. 얼굴을 보죠 이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어? 잠깐, 잠깐만 기다리자시 <웃음> 네. 시리가 어. 그래고 예전에 비키니 대회도 어느 대회에서 음. 어떤 선수가 계속 나가다좀안 됐어 네. 성적이 안 좋아서 근데 성형을 하고 좀 좋은 성적을 얻은 사람도 있거든 몸이 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비키니나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 조금은 아마 나는 어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조금은 아마 그래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1등 했습니다 <웃음> 아 진짜 진짜 잘생기셨어요 네. 저도, 아, 왜 그래 저, 젊은 우리 지금 29, <웃음> 31 이게 나랑 몇살 차이야? 뛰던가보다 다 넘잖아 제가 직원들하고도 네. 얘기하는데 어. 예, 선배님 보면서 와, 진짜 나도 이렇게 늙어야지 어. 진짜 이렇게 나이를 먹어야지 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돼야지 어. 이런, 이런 아빠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음. 항상 했거든요 음. 형님을 무대를 음. 이제 보디빌딩 때부터 보지만 아저 사람은 정말 보디빌딩에 정말 최적화된 음. 몸이자, 진짜 몸이자 이쁜 몸이다 음. 근데 코로나다음 갑자기 근육량을 줄이고 스포츠 모델로 나온다고 했, 하셨을 때 그 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의 음.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도 있잖아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디빌더가? 저도 그 생각에 스포츠 아, 모델이 나가. 근데 계속 다 해. 요 편집 안 해도 이제 이게 <웃음> 이게 진짜 저는 네. 제가 2014년도에 그한림픽그 <웃음> 대회를 봤잖아요. 그 체크무늬 빠지어체크 문이 그때 야 진짜 스포츠 모델 같았어요. 음. 그때 딱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달라져서 나올 수가 있지 이게 가능한 일인가 구분한 음. 다음에 또 작년에 저랑 같이 대해주비 하셨었잖아요 음. 19년도에 음. 그때 저희 또 태닝하다가 같이 만났었잖아요 아, 아, 아. 그때는 또 클래식 문대가 나왔었잖아요 아, 아. 아니 또 그때랑 또 다른 몸이 되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후천적으로도 달라질 수 있잖아 라고 하셨을 때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진짜 음. 완전히 모든 종목을 다 해보셨을 때이 몸을 보셨잖아요 음. 선생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본 사람도 있을텐데 네좀 참고를 하시라고 상원이가 키가 몇이야? 저는 183.7입니다 183.7? 네. 네. 지금 몸무게 몇이야? B시즌? 어, 97kg 정도 되고. 다 네. 되게 많이 나가는구나 네. 그럼 네. 시즌 진짜요? 때? 우와. 시즌 때요? 어. 시즌? 아, 그러니까 이게 수분 조절 전, 전... 19년도 때는 79kg까지 뺀것 같아요. 그럼 비시즌 때 돼지네? 저는 이제 <웃음> 보통 그돼지의 사람을 지향합니다. <웃음> 어. 그러니까 아, 먹을 때좀 먹고 싶고, 어. 그러니까 이렇년 내내 유지하시는 분들 보면 어, 왜 저렇게 해가 아니라 전 존경해 요 음. 그분들은 와 대단하다 진짜. 근데 난 못해. 나는 이긴 기간 동안 참고 해야 되니까 차라리 좀 비시즌 때난 먹고 싶은 걸 먹고 스트레스 음. 저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체지방률이 시합 때, 마지막 쯤 거의? 어, 마지막 이상, 2, 2%, 2, 3% 나오는때 네. 네. 저도 3% 이하로 아 3% 이하? 네. 어... 시합 체중도 76, 77 어, 여러분들이 한번 그 비교를 해보세요 사진에두 선수가 그 사진에 무대에 있을 때 몸과 비율과 이 정도 근육량이 몇 킬로다 잘생기고 몸이 좋은 피트니스 모델이잖아 스포츠 모델이잖아 누가 봐도 여자들이 봤을 때 평균 이상이잖아 그런 분명 여자 선수들이나 네. 뭐 회원들 중에도 호감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을 거 아냐. 좀 있어. 어머니들이. 어머니 회원님들이 더 아들처럼 많이. 아 이상한 생각이. <웃음> <웃음> 제, 제가... 아 이거 역시 심쟁이에요심쟁이 이거 영상 보고 내보내 주세요. 제가 아저요왜 그렇게 웃어? 요 <웃음> 무슨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남자한테는몇번 왔어? 남자한테는 40하고 한 100번 넘게지. 네. 나도 옛날 때난 바디빌더 때부터 연락 왔어. 예. 네. 많이 근데 저는 어, 많이 이제 하거든. 국내 국적만 아니라 어. 전 세계적으로 어. 네, 태국도 있고 방콕이 자리 어, 레스도 예, 같은... 있고. 네. 많죠. 어, 이 외국 친구들이 많아요, 많아요. <웃음> 이제 근데 이제 친구들이 어. 인사가 어. 사진으로 시작하니까 <웃음> 아, 아, 아, 아, 왜, 아. 왜 웃기지? 아 경에 봐. 나도 그냥, 나도 와. 무슨 와. 사진인 줄. 알뭐 이거 이거 하이 뭐 이런 아, 거할 수도 있잖아. 그래요. 하이 는게 네, 손이 아닌 거지. 네, 손이, 아, 아니, 손이 아닌 손이 아닌 하 이제 그런 거를. 처음에좀 충격이었어요. 어. 어 얘는 얘가 왜 나한테 이런 사진을 보였을까 이모티콘 단상 보내. 근데 응. 어. 근데 뭐 그게 원래 그들만의 방식이에요. 그 인사법이. 그렇지. 지금까지 나바 스포츠 모델 챔피언 3인방이한 토크였습니다. 호언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웃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